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, 짠! 짜장면에 오이 고추김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짜장면은 저희 동네에 있는 중국집에서 주문을 했고요. 짜장 탕수육 세트로 주문을 해서 짜장면 두 그릇이랑 탕수육 소짜리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근데 사실 오늘의 메인은 오이 고추김치입니다. 저만의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진짜 간단하거든요? 먼저 부추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쫑쫑쫑쫑 썰어줘요. 그리고 새우젓갈 한 숟가락, 매실청 두 숟가락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참치액젓 한 숟가락 다진 마늘도 넣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듬뿍듬뿍듬뿍 뿌려주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단맛이 나면 좋을 것 같아서 물엿을 좀 넣어주고 버무려줬거든요 근데 먹어봤더니 와 진짜 환상인 거예요 제 입맛에만 그런 줄 알고 아내한테도 물어봤더니 음 엄청 맛있겠네 팔아도 될 정도로 맛있다 해가지고 야 진짜 오늘 이거 듬뿍듬뿍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콜라 먼저. 짠. 아, 자, 그러면 짜장면 먼저. 아, 너무 맛있다. 와, 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짜장면을 좋아해가지고 짜장면 항상 되게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면 은와 짜장면은 먹방으로 볼 때가 제일 맛있어 보이는 듯 막상 내가 먹으면 너무 기름져서 별로임 막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짜장면이 이게 별로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약간 문화 충격 좀 받았었잖아요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 계신가요?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짜장면은 어떤지 No. <sniffs> 와 아, 근데 신기하다 저도 먹방 유튜버긴 하지만 먹방을 보잖아요 그래서 짜장면 먹방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은 보통 챌린지 느낌의 몇 그릇까지 먹나 이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다섯 그릇 이상은 최소 먹어줘야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섯 그릇 정도는 뭐 어떻게 하면 은 나도 먹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야, 오늘 두그릇 먹었는데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<웃음> 여러분들은 짜장면 몇 그릇까지 드셔보셨나요? 아, 진짜 안 되네, 이게. 그냥 저는 요 정도 양 맛있게 먹으면서 소리 연구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 맛좀 볼래요? 아, <놀람> 통째로 먹어도 돼요? 네. 어때요? 음, 엄청 맛있거든 대박이지. 이거 솔직히 팔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? 응. 전에 거보다 훨씬 더 맛있다. 그치? 근데 이거 마, 팔면 살 겁니까? 어, 어. 어. 와! 팔아야 되겠다. 내일부터. 영상 잡아봐 에? 매운 남자나? 너무 매운 남자나? 어, 속상해? <웃음> 엄마 엄마 군침이 나는데? 진짜 나도 군침이 나. 응. <웃음> 매운 냄새, 너 군침 냄새가 나서 아니 안 맵지, 사실 응? 응그때만 살짝 먹어 아, 매워! <웃음> 딱 보니까 매우잖아, 거짓말 하지마! 미안해 <웃음> 어우, 뭐 섞여 나네